수학을 잘하는 나는 아무도 못 막지. 음 비비달 했으면 18 데미지잖아. 아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덱입니다. 네뭐 랭크 올리려고 하는 덱은 아니고. 오늘 이제 빡겜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타임. 오늘 빡겜을 많이 했어요. 수리 고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. 달다. 탑덱 급속! 급속! 음... 음... 이거는 비닐 해야 될것 같아. 어디 보자. 이제 말장해요. 걱정하지 마. 자, 이런 식으로 오, 좋습니다.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일단은 이런 애매한 컨트롤 덱들은다 이길 수 있어. 내가 봤을 때 전사까지 아까 이걸로 이긴 걸로 봐서는, 그냥 좀 약한 전체버전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업프그 막대기 쓰는 저주도 있어가지고 일단 졸라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<목소리> 오셨습니다 다음 턴에 그냥 뭐 어지간하면 정신 자극 쓰면서 기적같은 성장 쓰고 뭐야 왜 하수인을 막아? 뭐 어떻게 막게 그러면? 근데 카자라고 하기에는 내가 용을 너무 안했는데 하수인 막는 거 맞아? 이건 진짜 묘수병이다. 이건 좀 묘수병인데? 그치. 근데 그만큼 하수인도 많이 안 쓰잖아. 드루이드는 하수인을 많이 안 쓰니까. 뭐야. 이렇게 하면? 이거 내면 정리 무조건 당할 것같거든 이번에 핸드 좀 털죠? 응. 거프가 필요해. 어. 또안 나. 블랙컨슈머? c o 저주? 물귀신? r Totu? m 오에서 나왔어요. 랑랑 잘하는데? 아, 거프닝 그리웠습니다. 일단은 네 밀어 내야 되니까. 근데 이거 이길 것 같아요. 저 느낌이 좋아. 응? 이길 것 같아? 나 진짜 이길 것 같아. 어, 밑에 이거 있으니까. 다음턴 킬값 낼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다나쥐다 쥐나 쥐나 나 쥐나 쥐나나 괜찮은, 괜찮은. 이걸로, 이걸로 밑에 있는 거 발견하면 돼. 어차피 이게 제일 밑에 있잖아.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야. 왜 우리한테 좋냐면, 자, 이렇게 되면은, 봐요. 여기서 이거 쓰죠? 그러면은, 돼지의 비늘이랑 수중 동물병신, 로콜라 3장 나올 거 아니에요. 음. 그러면은, 여기서 그냥 이걸로, 100%로 고르면 돼. 100%로 고르면 되고. 이렇게 하면은 또 핸드도 못 태워요. 상태가 저희 핸드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다음 턴에 들어 보면서 안 죽으면은 이긴다. 아 이것까지 쓸걸. 이만 남았을 때 미리 또탈 수도 있는데 아쉽네. 그래, 뭐힐 많이 해봐. 자, 이번에는 수, 수중 동물 변신부터 쓰면 되겠죠? 와 아픈데? 근데 너는 더 아플걸?